Decision making 자 이렇게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이란 뭐냐 우리가 익히 뭐 의사결정 의사결정 참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어디에서 조직 속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여러 관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적용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딱한 가지 길뿐이다. 그러면 의사 결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 회사가 유지 경영 발전 잘해 왔어. 이제 앞으로 앞으로 4차 산업 혁명 이렇게 급격한 변혁 속에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자이 길로 A라는 길로 나가야 되는지 B라는 길로 나가야 되는지 두 갈래 길이야. 두 갈래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어. 둘 중에 하나의 길만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길로에 섰다. 그런데 이 A 길은 저기에 가면은 아주 좋은 우리 회사가 진짜 번창할 수 있는 길이 됐고, B 길은 이 길로 갔을 때는 우리 회사는 몇년 후에는 망하게 돼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면은 어떨까요? A 길로 가지, B 길로 가겠다라고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이때 의사결정을 해야 돼 A 아니면 B야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정말로 결정 잘해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은요 다 이런 의사결정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선택권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할 거냐? 당연히 의사 결정할 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거 저것 어? 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의사 결정하는 방법이 다를 거야. 아까 A 길이냐 B 길이냐? 확실성 하에서는 의사결정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 데이터만 보면은, 뭐 의사결정 어렵지 않게 바로 할수 있어요. 자, 예로서 공개 경쟁 입찰 업체를 선정하자 이럴 때, 어때요? 거기에 응철했는 회사, 그 데이터만 딱 보면은 바로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업체 선정하는 거는 이와 같이 확실성 하에서는 의사결정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 데이터가 없어. 불확실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확답을 할 수가, 알 수가 있겠냐. 신이 아닌 이상. 모르지. 자 이때는 어떻게 불확,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 자 이게 이제 여러가지 이제 방법들이 나올 거 아니야 자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이제 방법들 중에 첫번째 나오는게 델파이법 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델파이법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이 용어는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이 고대 그리스 도시 델포이에서 이 용어 의원이 나왔어. 미국의 기업, 뭐 랜드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1964년에 개발한 미래 기술, 미래 예측 방법에서 이 델파이법을 사용을 했어요. 기원전 7세기경에 아폴로 신전에 있던 고대 그리스도시 델포이가 의원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은 이거예요. 이 기법은 미래의 과학기술 방향을 예측하거나 신제품 수요 예측을 위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지면서 사회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분석 방법 중에 하나가 됐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물어보냐 하면은 이거예요. 전문가에게 물어봅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 의견을 다시 종합을 하고 근데 문제는 물어 보면은 딱 하나로 일치된 어떤 어? 의견이 나오냐? 안 나오잖아. 안 나오니까 이걸 이제 모아가지고 다시 그 중에서 많이 나온 의견을 다시 또 동일한 집단에게 또 보내요. 그리고 나서 또 모아가지고 의견 일치 안되면 은또 다시 보내고 묻고 보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어떤 한 방안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방법이 그렇게 쉬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 집단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근데 또 전문가 집단은요, 내가 의견 냈던 것이 무시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견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이러면은 답도 올게안 해줘?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델파이법 좋기는 좋은데 전문가 집단에게 여러 번 물어가지고 최종에 어떤 한 가지 방안을 도출해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자 이걸 우리가 델파이 델파이법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자 델파이법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 쉽게 단시간에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찌 됐든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그래도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와는 다르잖아. 전문가 집단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딱 어떤 방안이 안 나오면은 계속 그 하나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최종 결론에 이른다. 자, 이런 방법이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이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글자 그대로 브레인, 두뇌잖아. 스토밍, 폭풍이야. 두뇌의 폭풍을 일으킬 정도로 아이디어를 짜낸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이 회의 방법이, 회의 방법으로도 이거 많이 씁니다. 1939년에 미국의 광고회사에서 창안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뇌를 짜내는 폭풍을 일으킬 정도로 두뇌를 짜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만 그래도 브레인스토밍이 잘 될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조건이 자, 구성원은 한 10명 이내 정도로 만들고요. 그 다음, 주제에 대해 가지고 한 10분에서 60분 정도 리더를 두고 진행합니다. 자, 진행해요. 자, 이때 진행할 때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원리가. 자, 일반적으로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많은 아이디어를 내라, 이 말입니다.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된다. 우선. 자,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아이디어 낸 사람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자유분방하게 모든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으니까 낼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당연하지 그지? 이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두뇌를 갖다가 폭풍을 일으킬 정도로 확 이렇게 생각나는 거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양양호선이야 양적으로 많이 나와야 그 속에 좋은 아이디어도 질적인 게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에이 그걸, 그걸 아이디어를 내느냐 이런 소리 하면 안돼 그리고 남이 아이디어 냈는데 내가 또 생각을 보태가지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아주 많은 아이디어를 내라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가지고는 지킬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평가금지 남 아이디어 내는 거 평가 금지 보류 그 다음 두 번째 자유분방하게 생각을 해서 막 내라 아이디어 내라 그 다음 양이 우선입니다 질이 아닙니다 질 우선 아니야 양을 갖다가 우선을 한다 그 다음 남이 낸 아이디어에 내가 또 결합하고 또 개선을 해서 또 아이디어 내고 이런 식으로 내라.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 공부하는데도 회의하는데도 뭐 이런 데 많이 쓸수 있잖아. 두뇌 폭풍을 일으킬 정도로 생각해라 생각해라. 자, 이 방법입니다. 자,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 세 번째, 명목 집단법이라고, 자,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에는 사람들이 다 얼굴 보면서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얼굴 보면서 하니까 아이디어를 내기가,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하니까, 저거 누가 낸 아이디어다 다 알잖아. 자, 이세 번째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무기명으로 각자 아이디어를 적어서 제출한다. 이겁니다. 무기명으로. 누가 아이디어 내는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중에 좋은 의사결정 할수 있는 걸 뽑아내, 찾아내는 거예요. 이 방법도 좋죠? 그죠? 바로 이런 방법. 그래, 제출된 아이디어를 수합해서 기록하고 제출한 의견들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선택한다. 자, 이 방법은 앞쪽에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확장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목 집단법.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의사결정 했습니다. 그죠? 의사결정 되어가지고 이제 계획 수립됐어. 그러면은 조직화하고 그다음 사람을 투입을 해서 그 목표 달성 위해서 이제 경영을 한다. 자, 경영을 하는데 나중에 경영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비유를 그래 했죠. 자, 달나라 가는데 로켓이 똑 바로 해서 가나? 못 가잖아. 달도 움직이고 로켓도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여 버려. 그러면은 방향이 안 맞아. 그럼 가다가 어, 보니까 이게 방향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길을 달을 향해서 방향을 수정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수정을 해야 돼. 그 수정하는 그런 과정이 전부 통제라고 그러는 거야. 통제. 영어로는 컨트롤이야. 컨트롤. 모든 모든 것에서 통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세요 자 우리 지금 공부하자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거 책을 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업하자 그런데 지금 혼자 열심히 스마트폰만 이렇게 보고 있다 이 학생을 내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야 되나 아니면 학업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까 이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것을 통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갔다가 구타하고 이래가 구속되는 사건 있죠 이유가 뭡니까 잠자는 것을 깨웠대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놀랍죠 그게 통제입니다 잠을 깨웠는것 자체가 통제입니다 그 선생님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인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구속시켜버리지. 자, 통제라는 용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통제라는 용어는 영어로 우리가 컨트롤, 컨트롤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명령 등 권한 행사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억제, 규제, 제한을 가하는 의미, 또는 점검 또는 확인하는 의미, 아니면은 표준과 비교하는 의미, 이런 모든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서는 그러면 통제를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될까? 쿤츠라는 학자하고 뭐 오도날이라는 이 사람은 통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떠한 일의 성취도를 계획에 비추어 계획에 비추어 측정하고 계획상의 목표 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계획으로부터 차질을 시정하는 조치를 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계획을 계획에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로부터 지금 뭔가 목표에 도달 못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걸 수정을 하는 겁니다. 수정을 하기 위한 조치. 자, 시정 조치입니다. 계획으로부터 차질을 시정하는 조치. 이걸 우리가 컨트롤 통제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목표 달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방법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방금 우리가 봤습니다. 효과성과 효율성. 그 다음, 종업원들의 사기를 나타내는 만족도.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결과를 측정을 해서, 해서 통제를 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통제는, 통제는 어떤 통제가 가장 효율적이냐? 물론 빨리 통제를 가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통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통제는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될까 자, 통제 원칙이 있습니다 자, 통제 원칙은 목적 확실성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통제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처음 계획을 할때 우리가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부터 벗어난 경우에 조속히, 조속히 시정 조치를 취하는 자, 이것이 바로 통제 원칙입니다. 이걸 목적 확실성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통제는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통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적절한 통제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통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져라. 자, 예를 든다면, 뭐, 적시적기의 물품 인도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떤 구매 통제라든지, 인적 자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어떤 뭐 예산 통제, 뭐 세신을 저하시키는 비효율적 통제. 자, 효율적으로 통제해라, 이 말입니다. 효율적으로. 이게 효율적인 게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제를 해라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원칙입니다 통제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 이거는 권한과 책임은 권한과 책임으로 통제를 해라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데 책임이 없고 책임을 질라고 그러면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통제권을 가져야 됩니다. 통제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 집행에 책임을 지는 관리자에 의해 가지고 통제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전 통제를 원칙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 현차가 발생된 후의 사후 통제는요 사실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경입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었다 하더라도 그 통제는 그 다음 계획 그 다음 계획 수립과 실행 경영에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정도밖에 안 돼요 사후 통제는 그러니까 사전 통제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 그걸 사전 통제 우선 원칙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통제 유형은 이와 같이 사전 통제, 실제 활동에 앞서 사전 통제가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통제입니다 그리고 동시 통제, 진행되면서 바로 통제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후 통제는 그 다음에 어떤 피드백 정도의 정도로 밖에 활용이 될수 없다 그러니까 사전 통제 안되면은 동시 통제 정 안되면은 사후의 통제라도 통제 방법은 활용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 통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표준을 설정하고, 실적을 측정하고, 그 편차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건 앞쪽에 됐고요. 그 다음에 통제 방법으로 전통적인 통제 방법. 자, 전통적 통제 방법은, 자,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뭐, 통계적 자료, 뭐, 판매 실적 자료, 뭐, 손익 분기점, 뭐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개인의 능력, 잠재능력, 개성 등을 측정해서 활용하는 어떤 개인적 관찰, 그 다음 예산을 통해 가지고 예산 차이 분석, 뭐이 계획을 바탕으로 한뭐 통제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제 기법입니다. 자그 이외에 이제 에 근대적 뭐 통제 관리법 기법으로 경영 정보 시스템. 자, 경영 정보 시스템. 자, 이 얘기는, 이 시스템은 경영 계획 정보 요소 전제로 관리 활동이 전개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경영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뭐 OR 기법, PRT, 뭐 CPM 기법, 뭐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 종합적으로 성과 통제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종합적 성과 통제는 전체적인 계획인 목표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의 합치 여부를 측정하는 통제 기법입니다. 뭐 여기에는 종합적 통제 수단으로 총괄 예산을,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한다든지, 손익을 이용해서 통제 그 다음 투자 수익을 이용해서 통제 아니면 인적 자원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인 성과로서 통제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쪽에 나온 이런 방법들은요. 뭐 포트시피한 이거 전부 군 군에서 군에서 이용했는 이런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통제가 필요한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를 해야 될까?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획 세운 것을 계획을 계획을 그 계획을 달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통제 없이 가면, 은 이루어지면 은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통제됐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획은 다 됐습니다. 경영에서 계획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서 만드는 조직을 만들 거예요. 자, 조직, 경영 조직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